이건 네. 뜯어보지 않아도 소리에 좋습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야 이거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돈독이 올라왔어! 랐어제나이저다와야나 <웃음> <웃음> 근데 네. 이해를 잘 못하겠어, 제나이저를 왜요?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없다고 말 못하겠어 어 그치 그치 <웃음> 내가 몇번이 걸쳐서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랬는데 계속 줘 광고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나 이제 신제품이 나왔죠 그렇죠 거기다 유료 유료 그렇습니다 제나이저 최고 이건 네. 뜯어보지 않아도 소리가 좋습니다 완전 좋죠 <웃음> 가장 놀랐던 점은 가격입니다 10만원대에 가질 수 있는 제나이저 젠하이저. 그렇죠 제나이저의 네. 트루 와이어리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멘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CW400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제나이저의 모멘텀에서 ANC라던가 그런 약간 잡단 잡단 기능은 아니지, 사실. <웃음> 어, AH라던가 뭐 이런 음. 고급 기술들을 이렇게 좀 제하고 네. 사운드만 모멘텀면서따놨다해 음. 가지고 가격 거품을 이렇게 쭉 이렇게 쥐어짠 네. CW 400이 있었는데 네. 야, CX라고 또 네. 엔트리급 모델이 또 새로 나온 거죠. 이제제나이저가 네. 드디어 돈독이 올랐어. Burn o 자, 한번 까볼까요? 예. 짜잔. 아유 뭐야 이거. <웃음> 내용물이 막 흘러. 제네이저의 패키지는 전통적으로 네. 그냥 따다입니다 근데 음. 나름 수익이 있는 것 같아. 넌비로먹을 수익이 이렇게 <웃음> 10만 원대 이어폰 사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야 돼? 여기 이제 무광 느낌인데. 아 네네. 여기에 제네이저 로고만 유광으로 반짝거립니다. 아 그렇죠. 케이스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멘텀을 보다가 보면 아, 아 조금 그런 부분. 가격 있... 차이가 있잖아. 아 그래 가격 차이 있으니까. 또딱 열어보면 그렇죠. 아 그래 가격 차야. 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의아했어요. 뭐, 이렇게 뭐, 홈이 뭐. 이렇게 파져 있는 게어잘 어. 열으라고. 아, 그렇지. 어. 크 제나이저의 어. 어. 새로운 무선 이어폰 CX-TW는. 블루투스 5.2에 SBC, AAC, f t x 코덱을 지원하며 방수 등급은 IPX4로 샤워 중에 사용은 힘들겠습니다. 이어버드 완충은 9시간, 케이스까지 완충 시 27시간으로 긴 배터리 타임이 장점입니다. 양쪽 유닛이 독립적으로 페어링이 가능해 한쪽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이드 톤이라고 해서 통화 시 본인의 목소리를 다이렉트 모니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기능이 거의 다 빠졌어요. 그렇죠. 이거 소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유료 광고지만 우리 또 냉정하게. 아 그렇죠. 음악 듣는 거에는 유료 무료가 없어요. 형 표정이 벌써 냉정함을 잃었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오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제니퍼 로페즈가 부른. 아그 제니퍼 로페즈. 아, 그렇죠. 오랜만이네. 어, 진짜 오랜만이죠. 음... 야, 나이가 이제 꽤 있는 거야. 그 양반도 있지. 어. 이제 이제 그 양반이라고 불릴 어.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웃음> 클럽인데? <웃음> <웃음> 와 미국 들어오는 건 장난 아닌데? 박스에도 네. 써 있어요 베이스 부스트라고. <웃음> 모멘텀이 제 취향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네네. 저음의 질감 때문에 그랬거든요? 약간 어. 먹먹한 느낌? 모멘텀 때보다는 훨씬 솔리드한 저음이 됐어요 그냥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음. 튜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모멘텀 때는 미들이 좀 뒤에 가있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들도 지금 확실히 많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앞으로 나왔죠 제가 들어본 제나이저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음. 음질로선 얘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제나이저 아, <웃음> <웃음> 다른 장르로 하나 더 들어볼까요? 베이스가 필요없는 음악을 들어볼까요? 아 베이스가 좀 필요없는 거면? 네. 메탈? 메탈도 저음은 필요해 근데 이런 극저음은 필요 없잖아 없지 <웃음> <웃음> 민폐지 <웃음> <웃음> <웃음> 항상 나왔지 스타리그 하면 보이스 라이크 걸스의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트 아 이거 쓰실 때 음. 넣고 이렇게 비트시는 거 아시죠 다들? <웃음> 이게 이제 어쿠스틱 드럼이잖아요 네네 킥이 어떻게 나오나 들어봤는데 음음. 살짝 저음이 많긴 해요 사실은 조금 아, 있긴 했어 예. <웃음> 근데 아까 들었던 댄스음악처럼 극저음 같은 건안 들렸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저음들 진짜 깔리는 음. 애들을 부스트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앱에서 저음을 한 1dB 정도만 낮춰서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낮춰서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또 제나이저 어플에 있는 EQ는 좀 다른 어플 EQ에 비해서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맞아요. 야 이게 저음 1db 깎으니까 <웃음> 우리가 알던 그 드럼킥 소리에요 어쿠스틱 드럼의 사운드에 네. 되게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드럼소리를 실제로 좀 들어보고 음. 뭔가 이렇게 옆에서 봤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음 1db 깎으면 리얼한 느낌이 나고요 아주 음음. 저음이 부담스럽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냥 이제 중립에 음. 나도아난 저음이 좀 많아서 좋은데 음, 정도는 음, 음. 느낄 수 있어요 이 녀석도 미들이 음. 좀 뒤에가 있긴 해요 그렇죠 미들이 네. 조금 멀고 음음음음음. 베이스나 하이가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예. 진짜 전통적인 제나이저처럼 되게 슴슴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멘텀 시리즈에 비하면 어 이게 조금 더 제나이저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들이 약간 뒤로 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약간 미들이 조금 뒤로 물러선 대신에 네, 스테레오 네. 이미지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 하이나 로우가 네네. 커지면 아무래도 듣는 재미라는 게 생기니까 아 그렇죠 약간 네. 조금 더편한 사운드에 가까워지니까 네. 10만 원대에 즐길 수 있는 제나이저다 라고 해서 네.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뭐차 떼고 포 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나온 줄 알았어 어, 그렇게 사실은. 나온 줄 알았는데 어. 야 이거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야. 해상도도 뭐 그만큼 좀 떨어졌겠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해상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칭찬할 만한 부분은 야 이렇게 고역대가 조금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음이 세졌을 때 네. 쏘지 않고 딱그 미묘한 지점에서 싹 먹어 들어가네. 아, 그렇죠. 어. 제가 괜찮다 그러면 네. 일단은 고음이 안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웃음> 이제 정신 차린 거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잘 들리는데요? 어, 깨끗한가요? 네, 목소리 아주 깨끗합니다. 어, 노이즈 커팅 되거나 이런 것들은 느낌 어때요? 목소리는 커팅되고 그런 거 없고요. 네네. 약간 백그라운드 노이즈 들리긴 하는데 네네. 통화하는데 뭐 문제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예. 지금 제가 아까 골목에서 점점 대로변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 어 지금 실제로 여기는 차 소리가 되게 좀 많이 들리는 그런 대로변인데, 네. 예. 어 지금 어떤가요? 네 목소리 잘 들려요. 어 지금 뭐오드바이 지나 차 소리 뭐 이런 것들 잘. 노이즈 양은 네. 크게 증가한 것같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럼 주변 소리만 좀 커팅이 되고 네. 목소리는 지장 없이 잘 들리는 정도. 네, 좋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웬일로 보이스피싱을 안 하시고 아, 형그 리액션이 진짜 재미없어서요. 끄다! <웃음> 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 그래. <웃음> 땀이 많이, 많이 났네? <웃음> 밖에 되게 더워. <웃음> 어. <웃음> <웃음> 통화 품질 괜찮았나요? 좋아요. 어느 정도 좋나요? 이만큼? <웃음> <웃음> 이 제나이저의 CXTW. 10만원 중후반대입니다. 중후합니다. <웃음> 그렇죠. 중후하죠. 네. 제나이저야. 네. <웃음> <젠하이저. 웃음> 과연 이 값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그 제조사들마다 음.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정할게요. 제나이저만의 고급스러운 질감이 있네요. 제나이저의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을 그대로 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지금 튜닝 밸런스가 약간의 펀 사운드를 가미한 정도. 네. 일반 대중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사운드. 돈이올어 물론 이제 막 제나이저만의 그 특유한 슴슴함을 난 즐길 거야. 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들어야지. 아 그렇죠. <웃음> 제나이저의 그런 특유한 고급스러움을 내가 조금 재밌게 즐기고 싶다. 네, 예. 요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좀 밴드 사운드도 들어보고 네. 클럽 사운드도 들어봤잖아요. 네. 저는 이제 밴드 사운드는 밴드 사운드대로 어, 약간 이렇게 재밌게 듣네라는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쵸, 저, 저, 저. 클럽 사운드가 딱 들어온 순간은 또 음. 완전히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네. 그런 클럽 사운드에 느낌까지도 대충 고루고루 재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 네. 10만원대 중후반이라고 하면 네. 이미 이제 부선 이어폰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에서 음. 충분히 만족감을 줄 만한 음. 음질을 내준다. 네. 딱 음질과 통화품질에만 집중한 고 네. 네. 그 느낌을 원하신다면 네. 제나이저의 이번에 신형 CX-TW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웃음> 목이 <웃음> 좀 갔는데? <웃음> 아.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아니? <웃음>